이 제품은 isdt 스마트 충전기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리튬 계열 배터리를 모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충전기예요. 작고 귀엽죠. 근데도 있고요. 야, 얘는 만들어진 목적이 리튬 배터리에 밸런스를 잡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밸런스를 잡으면서 동시에 충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보이는 인산철 배터리라고 부르죠? 얘도 리튬 계열 배터리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충전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 이쪽 x t 6 0단자죠 전원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전원은 굉장히 참 전원 들어가는게 범위가 커요. 8V에서 30V까지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은 충전을 시켜주는 단자예요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메인단자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은 부분 밸런스 선이 연결되는 단자입니다. 밸런스 충전이 이루어지죠. 동시에. 그럼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12V 파워뱅크를 준비했습니다. 시거잭 있죠? 자, 시거잭에 전선을 꽂고요. XT60 인아아웃지 인에다 꼽아줍니다. 꼽아주면 전원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000다 떠있네요. 그럼 여기 배터리를 연결시켜 볼게요. 자 여기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 배터리 8셀이지만 우린 4셀까지만 쓸거예요 12볼트 자 4셀까지만 배터리 연결합니다. 연결했습니다. 자 배터리 메인 볼트가 떴고요 13.3볼트 이번엔 밸런스 충전선을 연결해 볼게요 밸런스 충전선 연결 들어갑니다 아 연결했어요 어때요? 화면에 보이시나요? 배터리 전체 전압 13.33V 고요 그럼 4개셀의 전압이 찍혔습니다 사용방법 굉장히 쉬워요 가운데 눌러볼까요 자 테스크 테스크부터 보시죠 테스크 차지 디스 차지 스토리지 충전, 방전, 스토리지는 특정 전압까지만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보관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 보관은 완충 상태가 아니라 약 70% 정도로 충전시켜서 보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차지를 할 거예요. 차지를 할 거고 배터리 타입. 자 보시면 리튬, 폴리머 리튬, 이온 그리고 납배터리까지 선택이 가능하네요. 지금 저희는. LIFE, 리튬 인산철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리튬 인산철을 선택했더니 셀 최종 충전 전압이 3.65V가 나오고 셀 개수는 자동 감지했습니다. 4셀, 그리고 요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커런트, 메인 충전, 전류. 전류는 이 조그만 게 얼마까지 될까요? 자, 보십시오. 계속 들어갑니다. 14A까지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매단패라고 하냐전 저는 8A로 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8A로 하는 이유는 뭐냐 자, 전원을 어디 연결했죠? 시거잭에 연결을 했습니다. 시거잭의 최대 출력은 120W예요. 120W 즉 충전 전압이 14V 정도 걸리죠. 이거찍직은 충전 시, 인산철 배터리 충전 시, 최대 8A까지 밖에 못 견디는 다는 거예요. 그래서 8A 세팅을 했어요. 자, 8A 세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스타트를 해볼까요? 스타트. 탁. 자, 충전 시작 중입니다. 충전, 암페어가 올라가고 있죠. 실제 충전된 양이 표시가 되고요 각4개 셀의 전압도 모두 표시가 됩니다 즉이 충전기는 이 충전기는 그 인산철 배터리의 메인 충전과 동시에 각 셀의 전압의 차이를 잡아주는 밸런스 충전까지 동시 합니다 그리고 그래 가지고 스마트 충전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 충전기를 진짜 요긴하게쓸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지금 이 구성 보이시나요? 시거잭에 꼽았죠?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봐요. 뭐냐면 자동차에 파워뱅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거잭으로 충전을 하고 싶다. 이 충전기를 이용하시면 시거잭을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사항. 절대로 8A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밸런스선 물려 있잖아요. 충전 잠시 중지시켜 볼게요. 스톱. 자, 이 밸런스선 안 꼽고도 충전을 시킬 수 있어요. 빼버릴게요. 빼면 셀 전압 측정 안되죠? 그래도 전체 전압은 잡혀요. 충전! 시킵니다. 그냥. 사셀 맞춰놓고요. 스타트! 그러면 이렇게 떠요. 밸런스선 안 꼽혔는데 그냥 충전할래? 경고음이 뜨죠? 예스! 보시죠. 자, 그러면 차 안에서 시거잭을 이용해 가지고 작은 파워뱅크를 8A로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직장인들 하루에 2시간 운전 한다고 쳐볼까요? 2시간 하루에 16A에요. 그러면 주 5일 출근 64A 충전됩니다. 이정도 충전시킬 수가 있고요 충전 걸어 놓고 그러면 나는 차에서 자 요거는 시거잭을 이용한 주행충전기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려면 부품이 많이 필요해요. 시거잭에서 전선 따가지고 60 만들어야죠. 2m짜리 전선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충전쪽도 XT60 단자 해가지고 작업을 해줘야죠. 아마 XT60 90 조합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선을 좀더 만들어서 밸런스선 필요하죠. 이런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나는 8A 가지고는 부족하다 20A 이상 충전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좀더 크죠? 자매품 이에요 이 제품을 쓰시면 되는데 단이 제품은 이름은 똑같아요 ISDT T 시리즈예요 T 시리즈 6. 6개의 셀까지 동시에 충전, 밸런스 충전이 가능합니다 1 2볼트면 사셀이니까 문제없죠? 이걸 설치하실 때는 꼭 같이 설치해 주어지는 게요 릴레이입니다. 저희가 릴레이 동영상 만들어놨어요. 자동차 릴레이 어떻게 연결하는지요. 왜 릴레이를 연결하냐면 얘는 충전 중에 자동차 시동을 꺼도 충전기는 안 꺼져요. 까먹고 충전 걸어놓고 차에서 내리면 자동차 배터리가 뭉땅 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릴레이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시동을 끄면 얘도 자동으로 꺼지게 만들면 쓰기가 편합니다. 물론 얘도 귀찮은거 하나 있어요. 시동 걸고 전원 켜진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눌러줘야 돼요. 이러면은 DIY로 30A까지 충전이 되는 자동차 주행충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충전기에서 진짜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알아두셔야 될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주행충전기 중에는 실제로 충전기가 있어요. 실제 충전기는 뭐냐면 CC, 컨스턴트, 커런트 그리고 CV, 컨스턴트 볼티지 그러니까 일정한 전압으로 일정한 전류만큼을 충전해주는 기능이에요. 시간당 20A다. 뭐 그런거 있죠? 그런거는 진짜 충전기예요 근데 어떤 충전기 보면은 딱 스펙을 보면은 60A, 100A 적혀있는거 있어요. 그거 충전기 아니구요. 60A라고 적혀있어도 절대로 60A 충전 안됩니다. 걔는 뭐냐면 자동차 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에 연결한 릴레이예요. 거기서 60A라고 적혀있는건 무슨 뜻이냐 릴레이가 60A 전류를 버틴다는거예요 실제 그런 제품들 달아가지고 충전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자동차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 제너레이터 보면은 배터리 충전 전압에 따라가지고 충전 전류량을 자기네들이 조절해줘요. 자 제가 차에서 몇달 동안 계속 전량계에 달아가지고 가면서 전압대별 얼마나 치, 치 충전이 되는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인산철 배터리가 13V만 넘어가도 거의 대부분 차종의 제너레이터는 충전 전류를 10A 이하로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13.6V가 넘어가면 자동차 제너레이터는 충전 전류를 5A 밑으로 줄여버려요. 60A라고 적혀있지만 그거는 뭐라고? 그 릴레이가 버틸 수 있는 허용 전류밖에 안돼요 실제로 그런 거 달아봤자, 출퇴근하죠? 그때 장담하는데요. 10A 이상 충전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더 늘리겠다. 막 자동차 개조해가지고, 제너레이터를더센 걸로 만들고, 100A짜리 달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도 안 변해요. 충전량. 10A 이상.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안 늘어나요. 왜냐. 일산철 배터리가 납 배터리보다 약간 더 전압이 높아요. 평균 전압이. 충전 시작하자마자, 10분만 있으면 완전 방전 상태에서 10분만 있으면 시간부터 탁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때부터 자동차 제너레이터는 충전 전류를 10A 미만으로 줄여버립니다. 릴레이가 할수 있는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너레이터랑 배터리랑 연결해준 것 뿐이에요. 그나마, CC방, 어, 충전기 방식, CCCV 방식으로 충전하는 주행 충전기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해봤자 20A? 흠. 6 0 a 표 정도는 충전돼야 되지 않겠어?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차라리 그게 더 충전이 잘 돼요. 왜냐면 걔는 완충이 될 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가 완충이 될 때까지 그래도 적어도 2 0 a 표로는 꾸준히 쏴줘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아무리 1 0 0 a 짜리 충전기, 주행 충전기 달아봤자 진짜 장난컨데 말짱빵이고 헛짓이에요. 자, 왜냐? 충전을 시켜주는건 그 주행충전기가 아니라 자동차 제너레이터 입니다 제차 계속 측정하는데 항상 13.5V 이상이거든요 측정하면 거의 평균 2A 3A 그 정도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에면 그래도 시거책으로 8A는 돼요 차라리 얘가 8A 그나마 충전이 잘 되겠네요 그리고 저가2 4 v 차량이다. 셀이 6개 밖에 안돼요. 이 제품 말고 지금 여기는 없는데 1 8이라는 제품이 하나 더 있어요. 1 8은 8셀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8셀 2 4 v 까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행 충전기로 개조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스마트한 충전기. 메인 충전도 되고 밸런스 충전도 되는 충전기 ISDT를 소개해 드렸습니다.